내려요? 5내려 네, 자, 두 종류 확신은 드랙을 풀 필요가 거의 없죠? 어우, 오늘 인트로 할 새도 없이 그냥 벌써 올라왔나 보네, 한 마리. 조합만 좋았네 네? 아예 아예 그냥 뭐 그럭저럭 만드는 거라서요 예, 오래첫으니까 방생해 주죠. 아, 네. 자큰큰거 형아 데려와. <웃음> 쭈꾸미만 합니다. 쭈꾸미. 네. 어, 문어그요아저 문호는... 정도 사이즈가 딱 먹기 좋은데. 자오늘은 화려한 게 먹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자체로 그 앞에 수술을 붙였는데 수술을 붙였는데 모자란 것 같으면 위에다가 또 하나 붙여야 되겠어요 자 잊어버리시면 안되고 액션은 원줄만 흔들고겁니 원줄만 휴가 땅에서 떨어지면 와서 지보다 힘이 세니까 휙 치고 나가요 오 빨리 가보시는 거 보니까. <웃음> 오, 잡으셨어, 그래도. 아니, 올리세요, 드랙 올리세요, 일단. 드랙터. 드랙터 조정하시고 드랙이 나오 풀렸네. 드랙, 드랙. 왔어요. 쳤어. 아, 두 번째구나. 예. 크기가 작긴 한데 다서 살려주던가. 두 종류는 카운팅하는 재미가 있죠. 한 마리 방생, 두 수제. 여수 쪽에 문어가 나온다 안나온다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정보도 그렇고 아직 완전 그 초반이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두수 했습니다 두수 음낚시다 좋네요 솔티파이터 제로? 아부가르시인데 빡댑니다 완전히 그 그러니까 문어대가 빡대인 이유는 멀리서 날라와서 덮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옆에 숨어있다가 온다거나 자, 한수더 했네요 온다거나 아니면 돌 같은 데 붙어있고 하면은 어? <웃음> 아, 이거 오! <웃음> 자 예. 그런데 아무튼 날라와서 덮치는 경우가 있고 옆에 은신처 이런데서 다리만 뻗어서 사냥하는 경우도 있는데 빡대일수록 처음에 느낌이 좀 묵직하다 살짝 더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묵직한게 확실하다 하면 순간적으로 첨디을 강하게 해주셔야죠 혹시나 애기를 잡고 다리 머지다로 은신처를 잡고 있으면 꺼내질 못합니다 묵직하다고 단번에 팍 쳐버리시면 빨판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묵직하면 위로 살짝 올려보시고 한번더 올려보시고 이 입질이고 올라타 있는지 근데 진짜 쭈꾸미와는 완전 다르게 물은 아무리 작은거라고 해도 떡볶이에 쭈꾸미 사이즈인데 물속에 저항이 완전히 다르네요 철리때 휘어지는 맛이 있죠 아, 어, 오 환수하셨네 네 번째. 오 요건 사이즈 좀 좋아요. 아이고, 고만고만한가 꾸준히 그 나옵니다. 딱 400g 정도? 예. 야, 네, 네 마리. 어 아, 역시, 문어는 저항이. 선맛이 있어, 릴링하는 선맛. 오, 히트, 히트 히트. 이야, yeah. 아이고. 안떨어요 저한테 좀한번드게 남으세요. <웃음> 잘나오네요 어, 아, 떨어졌다. 아, 이 천천히 했는데. <웃음> 다섯 마리째 될 뻔했는데. <T> <mic> 아니 후킹을 제대로 했는데 어우 선장님 이정도는 나와요 원래? 되게 잘나오네요 이정도오이 정도로 잘나올줄 몰랐네 아침이라 3질이 했어요. 때이날 때는 잘 나와. 예. 나이스. <웃음> 아번우리 먼저 세번렸어우는한세 마리 잡았어 어, 다른 배가 한번은 7, 8마리 오잖아 오, 정신해. 와. 하기가 어, 이 정도는 나와 주시면 뭐. 하나 더 걸었다고 무속 저항이 심합니다. 핀돌의 높이도 감안해가지고 총 5에서 7cm 정도 나오게그 위에 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, 저 기둥줄의 길이는 약 2cm 정도 아 그러면 부력 조절을 한 애기든 아니든 간에 밑걸림은 좀 덜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는 그런 눈맛이 있었으니까 그 장면은 계속 생각나고 아령도 들어봤는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게 유령이 있더라고요. 어떤 낚시든가네. <웃음> <웃음> 이상하게 무는낚시 어, 재밌어요. 조종류 낚시라는 거. 하 는데 괜찮 을까？이야 돌이 손맛을줬 네. <웃음> Oh no! 지나간 물이라서 그러지 너무 잘하네 뚫지? <웃음> 쓰레기는 다배 모아놓으세요 음. 손맛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몇고 모세 안나오데 이거 하와 포인트 이동 진짜 자주 two 걸으셨어 이번에! 걸으셨어! 오우. 사장님 천천히! 아, 너무 빨라요 아이고. 네 너무 빨라요! 천천히 가보죠 천천히! 고추장 얘기네 대두라도? 이 앞에가 대두라도라고. 대두라도? 데드라도? <웃음> 물색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. 그래도 여전히 약간 은좀 탁하네. 살이 끝물이니까. 와! 와, 혼자 잡으셔! 나원이신의 자원. <목소리> 그래 네, 뭐 문어는 일주일이 다르게 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어 가장 피크 시즌은 가을이죠. 가을부터 늦가요 그리고 이제 네,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조금이 시작하니까. 에? 다섯 마리네요? 예. 여섯 마리에요 되게 잘산것 같아요 마리스도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방생 처음에 한 마리 해주고 얘들을 보면 제일 큰 녀석이 한 200g 될것 같습니다 소식만 전해드리고 잘 놀다 갑니다 오늘 총 5마리 잡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